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억대 판매량을 달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만큼 이제는 인터넷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깔려있는 국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마인크래프트 2009년 베타를 시작으로 약 11년째 게임을 운영하면서 많은 동시 접속자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 하나가 가진 프랜차이즈의 힘은 엄청난데요 그만큼 많은 샌드박스류 게임들이 탄생하였으며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본인들의 게임을 이용한 몇가지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토리 모드는 음, 다른 게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마인크래프트 어스는 마인크래프트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포켓몬 고에 불과한 게임 이었는데요 바로 여기 마인크래프트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활용한 게임의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바로 이름 하여 마인크래프트와 rpg를 섞은 게임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입니다 이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의 행사인 마인콘 2018에서 공개된 게임으로 여태까지 개발했던 애매한 게임들과는 달리 마인크래프트라는 프랜차이즈를 본격적으로 잘 이용한 첫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게임의 기본적인 형태는 마인크래프트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디아블로와 같은 쿼터비 시점을 채택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2020년 5월 26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게임은 얼리언 엔진4로 제작되며 PC,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플스4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단 게임의 그래픽은 마인크래프트처럼 복사형식의 그래픽을 취하고 있으며 얼리언엔진4답게 화려한 라이팅이 게임에 더해져 마인크래프트에서 깔끔하게 쉐이더를 적용한 듯 빛이 나면서도 오리지널리티의 느낌을 해치지 않는 그래픽 디자인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이펙트들 또한 적절하게 라이팅이 들어가 있어 게임의 분위기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rpg가 낼수 있는 타격감을 상당히 끌어올려 일단 게임의 기본과 내실은 확실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게임을 알아보기 전부터 왜 그렇게 그래픽을 빨아주냐고요 개인적으로 마인크래프트도 좋아하는데 이런 복셀 형식의 아기자기한 그래픽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죠 개인 취향입니다 뭐난 별로라고요 어쩌라고요 게임은 쿼트비시점이기 때문에 디아블로나 페오엑과 같은 핵앤슬래시의 장르를 표방한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제작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5년에 제작된 로그라이크 게임 던전 크롤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게임플레이를 살펴보면 다양한 스킬을 구사하고 스킬에 대한 여러가지 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적들을 쓸어 담는 디아블로나 패스 오브 액자일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었습니다 던전스는 좀더단순하였죠 일단 이 게임엔 클래스와 스탯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획득하는 아이템들의 인첸트와 같은 다양한 부가 효과를 부여하였죠 유저들은 이 아이템들의 속성들을 선택해서 강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아이템을 세팅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를 획득하면 흡혈, 데미지 강화, 화살은 발사 속도 증가, 화살 발사 개수 증가 등처럼 말이죠 그러다보니 현재까지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직업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기들마다 다른 공격 방식을 지니고 있어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와 원하는 속성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바꿔가며 사용하는 등 한가지 특정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걸맞는 스택과 아이템을 장착해서 전투를 하는 기존의 rpg와는 달리 좀더 자유롭고 부담없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무기들을 즐기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뭐 한가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육성하는 맛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조금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무기와 화살, 갑옷 등 장비 외에 존재하는 아티팩트는 기존의 RPG 게임에서 존재하는 스킬을 뺀 대신에 들어간 시스템입니다 아티팩트는 액티브 공격부터 시작해서 늑대를 소환하는 소환형 이속이나 공격력을 올려주는 버프형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게 최대 3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게임의 전투는 무기와 화살, 방어구, 그리고 세가지의 아티팩트의 조합이 기본적인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의 틀이라고 할수 있죠 진행은 던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플레이어들이 준비를 할수 있는 마을과 계속해서 탐험을 떠날 수 있는 던전 이렇게 크게 두가지의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저들은 이 던전에 들어가서 클리어 조건을 달성한 뒤에 던전에서 탈출을 하여 보상을 획득하고 마을로 돌아오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마을에서는 NPC들에게 일정 금액의 재화를 지불하고 랜덤으로 아이템과 아티팩트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 세팅을 마친 뒤에 다시 던전으로 들어가서 사냥을 반복하는 단순한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던전들은 다양한 아이템과 어떤 아티팩트가 뜨는지에 적혀있고 여러가지 난이도와 챌린지도 정할 수 있어 나름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두었죠 이렇게 현재까지 공개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를 살펴보면 그렇게 아이템 파밍을 하는데 열을 올리며 게임을 할 필요도 없이 원작인 마인크래프트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입문하고 즐길 수 있는 매우 가벼운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대 4명과 함께 게임을 플레이 할 수도 있다고 하니 24,000원 가량의 큰 부담없는 가격과 함께 올여름을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